고맙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좁은 각, 어, 걸어치기죠. 원뱅크 시스템, 제가 한번 오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음, 함께 보시면서 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거르치기 시스템이죠. 원뱅크 시스템. 자, 먼저 수구 출발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자, 여기가 10 20 30 자, 그리고 원쿠션 포인트 자, 반칸이 제로입니다 0, 5 10 15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쓰리 쿠션 포인트. 자, 한 칸이 10, 20, 30, 40. 요렇게 됩니다. 뭐, 요까지는 안칠 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30까지. 자, 계산공식은 출발 더하기 원 쿠션은 쓰리 쿠션입니다. 자, 그럼 요 배치를 나놓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출발이 큐선 요렇게 했더니 어, 출발이 10이네요. 자원 쿠션 수원 쿠션은 이일 접구가 있는 일자 선상을 요렇게 끄면 여기 첫 번째 포인트 있죠?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큐선이 가는 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일자 선상을 껐을때 나오는 포인트가 숫자입니다. 그럼 여기는 5가 되겠죠? 5. 자10 더하기 5는 15죠. 10 여기가 15. 여기에 도착을 하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식으로 해볼게요. 나온지 안 나온지. 자 음, 당점은 3팁. 자, 셋이 3팁입니다. 두께는 반 두께. 공이 맞을 듯안 맞을 듯 치시면 됩니다. 대신에 원쿠션에 먼저 맞아야겠죠, 공이. 자, 자 스피드는 2에서 2.5. 어, 저는 항상 미들 팔로우 좋아하죠. 미들 팔로우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 시스템을 치실 때 음, 3시 당점은 시스템으로 가지만 당점을 올려주시면 한 5포인트 정도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 하단 당점이죠. 4시 당점을 주시면 5포인트 정도 길어집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시타 해볼게요. 음, 출발이 10이고 원 쿠션이 5포인트 있습니다. 그러면 1 0 더하기 5는 15죠. 자, 제가 도착을 10에 나눠 볼게요. 그럼 5포인트가 짧아지는 거죠. 15에 떨어져야 되는데, 12, 10에 어이 목적구가 있습니다. 자, 상단 당점, 두시 당점이죠. 한번 주고 시타를 해볼게요. 아, 조금 더 짧아졌네요. 자, 이렇게 상당장 당점을 주시면 어, 제 수구는 도착 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 짧아집니다. 그러면 하단 당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착을 20에 나눴습니다. 원쿠션은 5포인트, 수구출발은 10포인트 자, 10 더하기 5는 15죠. 15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하단 당점, 내시 당점을 쓰시면 20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5 포인트가 길어지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5 포인트 딱, 5 포인트 길어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당점 높낮이를... 음, 두시 당점, 네시 당점, 그렇게 당점의 높낮이를 통해서 제공을 5 포인트도 길게 짧게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고 숙지를 하시고, 음, 구장에 가셔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시타 맨으로 가시죠.